마카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 마카오 권입니다네 오늘 제가 어디에 나와있냐면요 마카오의 마지막 한해를 여러분과 보내기 위해서 파리지 호텔 나와있는데요 송국재님. 네.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제 영상 항상 이렇게 아껴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저는 정말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올해 목표 저 10만명 꼭될수 있도록 같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2019년 한해 행복하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게 빌겠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요 그러면 이제 곧 카운트다운이 시작하니까 저랑 함께 오시죠 <목소리> <목소리> <Belgian> 응. <온다>. 응. <목소리> 응.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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여러분 잘 보셨어요? 제가 작년에도 여기서 봤는데 여기서 본 이유가 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기는 정말 화려하고 멋진 그런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연말에 그래서 다음에 하긴 다음에 하기에는 1년을 또 기다려야 되지만 <웃음> 아무튼 마지막 연도에 이렇게 파리지행 앞에서 보시면 베네시안과 파리지행 호텔에서 폭죽 터지는 걸다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2019년 한 해도 잘 보내시길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